제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다. 그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군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만 제가 철 나고 난 뒤부터 세상을 좀 인식하고 난 뒤에 요즘 같은 세월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당연히 공기처럼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소중한 가치들이 이게 그냥 하늘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쟁취하면 더 좋은 세월이 열리겠구나 저는 낙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내부의 차화상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국가가치의 위기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체성 자체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48년 12월 유엔에서 어,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대한민국에서 그걸 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합법성을 또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서 적폐청산 노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의 위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보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힘을 가졌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쟁이 안일어는 상태가 진짜 좋은 제대로 된 평화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옆에 북쪽에 캐나다가 있죠. 남쪽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분들한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니들겁안 나니? 그러면 겁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뭐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평화는 굴복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가 희생이 따르지만 자유대안을지키내는그 싸움보다 한국 하는 게 낫다는 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완용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게 생존이라 그러면 이제 번영에 관련된 것일 텐데요. 뭐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거의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단계인데 미중 무역 분쟁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많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가장 아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붙임은 있었지만 안보 리스크가 오히려 우리 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한미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이 경제 초대가 붕괴가 되면, 어, 과거의 냉전 때는 공산주의의 어떤 확장, 최근에는 중국의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이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곧이 시험 때에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리스크는 아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왜 위기를 맞이했는가? 북한보다 GDP가 46배고 1인당 GNI가 23배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왜저 허접한 북한한테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북한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한반도를 김일성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이른바 척하 통일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하면서 일관성 있게 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을 상실합니다. 늘 과거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건 좋은데 도가 넘어서 과거와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순환을 당했을 때는 늘 과거와 전쟁을 벌려서 현재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 현재를 오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대비가 소홀해지면 늘 위기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주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때 했던 행태를 그대로 모범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냉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1년 12월 25일날 모스크바 광장에 러시아의 삼색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는데 이때 사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냉전 붕괴와 대땅트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냉전이 붕괴됐는데 한반도에는 냉전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냉전은 뭐냐면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대결 중에서 공산세계하고 자유세계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교류협력을 하는 대땅트가 아니고 한 곳이 완전히 망해버려 가지고 소련이 손을 들고 자유민주지질수로 흡수된 것을 냉전 붕괴라고 합니다. 만일 지금 좌익들이 이야기한 대로 냉전 수구라고 우리들을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요. 정말 무식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의 붕괴는 북한 체제가 완전하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을 때 최소한 그둘 중에 하나 중국 같은 모델이죠. 공산당 일당 독재는 유지하는데 자유시장 질서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냉전 종식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냉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헷갈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성과를 과신했습니다 너무나 잘 사니까 그러니까 부자면 가난한 나라는 절대 부자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만연되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때 전쟁사를 전공했는데요 인류 전쟁사는 90%가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이긴 겁니다 과거에 농업이 국력의 주수단이었던 과거에는 농업국가들은 다 아주 좋은 기후조건이나 토지조건 때문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거든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즉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지방의 춥고 척박한지역에 야이고 배고프고 강인한 늑대들한테 다 뜯어먹힌 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북쪽에서 상공업, 공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 분도 많으시겠지만 농업은 넓은 토지하고 기후만 좋으면 농작물은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공업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무한 경쟁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회사 잘돼 간다고 뭐 이렇게 있다가 아들, 희미한 아들 만나면 말아먹는 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해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부자 나라들은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 미국 같은 부자 나라는 늘 이기는구나 착각에 빠진 거죠. 부자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 못지않게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똑같이 일본이나 태평양 경제와 똑같이 건강하니까 그거는 사회력성이 없고 결국 경제력 승패가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국민 정신이 우선했지. 절대 물질은 그 다음 조건이라고 하는 인류 전쟁사의 평범한 논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에 30년을 보내한 결과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세적 사고가 만연했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사람과 어렵지만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하고 힘없지만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사람한테 역사는 성리의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젊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국의 꿈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한 번도 인류문명을 창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스톱하면 그것도 위치를 유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이거는 호랑이 등이 올라탄 거예요. 끝까지 공세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성리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가난하고 허접한 북한은 어쨌든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다가 오늘날 이 기막힌 역전이 이루어졌다. 핵무기도 개발했지만 도저히 북한같이 못사는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낙관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주사파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모든 걸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다시 우리 젊은이들한테 절대 안주하고 머무는 생각을 길러줘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를 넘더라도 중국, 러시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영국이 별거냐 땅덩어리나 인구나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왜 세계 대제국이 못 되느냐는 생각을 젊은이들 심어줄 때잘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세계 5등 안에 들을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도 10등 언질이 지금 2017년 월드뱅크 gdp에 의하면 우리가 12인데 10등에서 10 10등에서 12등 사이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국제질서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데요 특히 이제. 그 과거는 또 이야기하려면 길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에 비교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질와 변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나가고 있다. 일단 전제를 그렇게 걸면서요. 저는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 생각이 났어요. 1905년 7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1904년부터 5년까지 늘 전쟁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다는 게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하고 둘이 미약을 맺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거. 한반도는 일본 거딱 나누어 버렸죠 정확하게. 그리고 1905년 그 하자마자 7월 달에 그거하고 한달 후에 제2차 영일 동맹을 미국하고 일본아 일본하고 영국이 합니다. 그고 9월 달에 러일 전쟁에 이미 이겼지만 도장 찍는 것은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평화 조약이죠.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하는 포츠머스 조약을 맺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을사 능약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그때 을사오적 아까 만 이한용이부터 나왔습니다 나쁜 평화가 이겁니다 을사 보호조약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칭찬하는 나쁜 평화가 났다는게 을사 보호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10년 8월달에 경술국치를 당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날아간거죠 이 카스라테프타 밀략 이후에 한반도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국제정세를 몰랐던 우리 조선의 지도부, 무지한 백성, 아무 일도 못하고 넘어간 거죠. 그때 조선은 밖에서, 해양에서 물려온 세계사의 주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청일전쟁 전에, 1894년부터 95년 청일전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청나라, 친청파 어떻게 하면 청나라가 대국이니까 모시겠다 해서 원세계가 와서 그들을먹거리고 그러다가 청나라가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갑니다. 아간파천 아시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대륙 되게 좋아해요. 망해가는. 그때는 썩은문들이었서 봉건으로 반문명 반지성으로 세계사의 주류에 밀려가고 있는 썩은 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물고 빨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랬다 치죠. 지금 세상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친청파 청나라하고 러시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가 에치선 라인이 생각났습니다. 1950년 1월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 에치선은 극동방위선을 발표를 합니다. 알류산열 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이게 지금 그 선이 지금 뭡니까 인도태평양 인도퍼시픽 라인입니다. 거기에 대만하고 열이 됐던 한국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대만은 확실히 끼겠다고 미국이 선언하고 대만도 차인원 총리가 적극적으로 시진핑이 공갈 치는 거 내가 몸으로 막아내겠다. 그 견합된 여성의 몸으로 당당히와서에낀 거고 문재인 대통령만 굳이 엣지슨 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어요. 엣지슨 라인의 데자뷰가 악몽으로 떠오릅니다. 1947년 3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의회 전설에서 공산세력을 붕괴시키는 봉쇄전략을 발표합니다. 대강 개념만 발표했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샬 국무 장관이 조지 케난이라는 학자를 불러서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컨테인먼트 팔레시라고 하는 봉쇄정책을 구체화 입안을 시켜요. 3개월 동안 입안을 해서 마샬 장관을 거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NSC 6 8 nsg 68번째로 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봉쇄정책의 완성입니다. 그 봉쇄정책에 미국은 유럽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니까 여기는 온쇼 온쇼는 뭐냐면 바닷가 바로 옆에 육지의상륙에서즉 육군이 그 진주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지역엔 절약을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데 해공군을 제외하고 육군은 전부 다 동원해제를 했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바다를 인해서 지키자 옵쇼 바닥까지 떨어진, 그래서 한반도가 멀어진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공산화됐죠 이들에게.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49년 10월 2일에 중공이, 정권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한국을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습니다.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비록 우리가 몇백만이 죽고 엄청난 참하를 거쳤지만 이 전쟁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온쇼를 실현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한미상호방위조합을 만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0점 두 번째는 50점짜리가 됐다. 이걸 완전하게 100점짜리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벼랑 끝에서 만든 기적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저는 그 홍해를 갈란 기적과 전혀 어, 뒤치지 않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위기가 지금 위기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비, 어, 비교할 수 없는 큰 위기였어요. 단지 그때는 박정희가 있었고 지금은 문재인이가 있다. 그때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문스럽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기로 볼 때는 위기의 크기와 깊이가 그때 훨씬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69년 7월에 과함에서 닉슨 닥트린 각자 방위는 각자가 해라. 아세아에서 전쟁이 나면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를 아시아에서 버리냐면 대만과 월남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버리는 범주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7사단을 71년도에 결국 철수를 시켰죠.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때 닉슨 닥트리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닉슨은 사실은 그 결실을 맺는 게왜 10월 72년 10월 유신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닉슨 닥트리니를 추진하면서 72년 2월 27일날 상하이 커뮤니케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해서 상하이 공동선의 핵심이 뭐냐면 대만을 버리고 중공을 국중 선택해서 상임이사국부터다 해버립니다. 대만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충격받았죠. 그리고 월남에서도 이미 파리 평화정은 이미 다 되는 걸로 진행돼서 도장찍기만 남았습니다. 월남 버리죠. 73년 1일에 파리 평화협정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것 다 평화협정 되었습니다 하니까 월남 저 상태로 얼마못 버틸 거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소련하고는 72년 5월 전략 무기 제한협정이나 쌀터라걸맺습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하는 것들을 좀 줄여서 힘 비축하고 아시아에서 대만 버리고 그 월남 버리고 해서 전락한 것을 대신 내가 제2의 전선쯤 되거든요. 그때는 중동이 안정되어 있을 때니까 이란 뭐, 뭐, 혁명도 없고 팔레비도 있고 든든할 때니까 두 번째 전선이 아시아인데 이것은 내가 유럽에서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네가 소련 침공을 좀 막아내줘 해서 주,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현상 유지를 시키고 모든 전투력을 집중을 해서 유럽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게 닉슨 다터리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재정적자의 주범인 이런 것도 해결을 했죠. 그러면 미국의 국력을 이렇게 소위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무역적자를 그하기 위해서 71년 8월 15일날 긴급달러 방위 대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44년 7월에 브레턴 우주협정에서 검 1온스당 35달러를 교환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60m 초중반쯤 바꿔줄 검이 없다는 거전 세계가 다 알아서 막 달러도 투매가 이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검안 바꿔준다고 선언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유럽 정권 시장이 한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에서 와서 좀 살려도 그래서 그의 겨울에 서미소니언 체제라는 게 뭐냐면 1달 어, 1온수에 35달러가 아니라 1온수에 38달러 좀 올려준 데 불과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미 기축통화, 근본이 제도는 이미 때 파산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걸 마지막 76년도 자메이카에서, 어, IMF 5차 회의에서 도장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제 그금 바꿔주지 않고. 각국 환율은 각자의 나라의 책임대로 한다. 소위 변동 환율제가 공식화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경제적 사조로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얼마나 한국이 대극이 많은데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하고 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완전히 핵폭탄 몇 발을 동시에 다당, 칠사단은 빠져서 한국은 대만하고 월남치는 버릴것 같지, 뭐 달러는 안 바꿔준다고 그러지, 전세계의 통상이 마비될 정도로 하지 조금 어떻게 가발 팔고 뭐 가방 팔아 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완전히 댄스리를 맞은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월남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70년대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통령하고 똑같이 남한 내 대한민국 내 무장 갤리라들을 침투시키기 시작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1.1 4태와 울진 3척 있었던 68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300여의 침투와 1000명의 무장공비를 그의 한해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 1973년 10월에 있었던 4차 중동전쟁에 여러분도 잘 아신대로 1차 석유파동이 옵니다. 자 석유파동 중에 73년 10월에 1배를 당 2.55달러 했어요. 그런데 딱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4배로 폭등합니다. 좀 뒤에 보시겠지만 2차 올쇼까지 나서 40, 40, 달러까지 일비라당 올라갔거든요. 지금이한 60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20배 올라 버린겁니다. 5 6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게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카트는 77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카트는 한불 한술도 떴습니다. 아예 중한미군을 씨도 안남고 다철수시키겠다그 다음에 바로 79년도에 2차 오리쇼기 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는데 한국 잘 극복했거든요.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여기 선배님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는 카트는 박정희 대통령 꼴보기 싫다고 호텔도 안 잡고 군 부대 안에 있었잖아요. 형제님가 조깅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한국에 조깅궁이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79년 6월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그걸 옆에 썼던 미, 에, 국무성 고위관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회담이 아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의 박정희라는 사람이 거의 훈계하듯이 카터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터가 메모지를 넣어서 저 쓸데없는 장광석을 내가 언제까지 듣고 있었냐 신경질나서 죽는 거죠. 우리 보수 우익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한미동맹 중시하고 친미하면서 뭐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당당했습니다. 미국하고 자주정신으로 당당했다고요. 그걸 용미했고, 때로는 벼랑껏 전술로 미국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조약이거든요. 역사상 불평등조장은늘 강대국이 유리하고 약소국이 불리한데, 이것은 약소국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걸 만들어냈어요. 방공포로 석방부터, 너희들 다 가도 자유의 방파대로서 내가 2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최후의 일인가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러니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태극기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미국이 살려주지 않아요. 살려줄 가치가 있어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것은 카트가 막 무지 무지하게 화가 나가 돌아와서 당장 빼자고 그러는데, 웃기게 한미 정상이면 되는 6월, 79년 6월, 있고 한달 후에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킵니다. 그리고 81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카트가 이걸 내니까 미국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죠. 민주당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대세가 되어갑니다. 무엇 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렇게 결기 있는 자유세계 지도자가 누구 있느냐. 그게 미국적 기준으로 독재니 뭐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한국 국민이 똘똘 뭉쳐 사는데 저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 했어요 야카터 당신 말이야 주한미군 철수이 백지안 하면 80년 대선 에 박살난다 우리. 그러니까 니가 대통령 재선하고 난뒤 81년쯤 다시 생각해보자고 카터를 달랜 게한 달에 달랜 겁니다. 자그 밑에 박정희 대통령. 무좀. 뭐 웃는덩 등 많은 덩하고 등 카트는 환하게 웃네요. 저 밑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데 트럼프는 웃는덩 많은 덩이 인상 쓰고 있습니다. 참 대별되는 사진 그림입니다. 벼랑 끝에서 만든 기적 68년 111 사태 무장공비가 대통령 집무실을 공격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안물은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고속도로 몇 개월을 땡겨서 착공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씨는 한남동에서 드러누워서 생쇼를 했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예, 황토에 묵은 창설을 4월 1일부랍니다. 포철은이것도몇 개월, 6개월 정도 땡겼대요, 착공. 땡기고 73년 6월, 정확하게 포철이 테이프 끊은 지 5년 만에 고로 1호에서 샛물을 생산했습니다. 사르파의 쌀이라고 하는 샛물이 생산된 거죠. 72년도 아까 보시다시피 중공을 버리고 대만을 버리고 이어서 월남을 버리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70 직전에 71년 11월에 오원칠이라는 분이 대통령께 자주국방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제2경제수석이 그 사람이 되면서 한국이 자주국방은 도저히 미국도 빠지고 방법이 없다.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니까 중화공을 중점 건설을 해야 되죠. 이게 되면서 5월 달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때 당시 변변한 기업은 이 엄청나게 연간 수백 퍼센트가 되는 이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3사채 동결 조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1.35% 연리로 새겨서 16.2% 이상 올릴 수가 없고 16.2%로 지금까지 기업에 진 모든 빚은 연리 16.2%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을 하라. 그다음에 2천억 원을 마련을 해서 기업들한테 연리 8%로 그것도 3년 거치 5년 분할 상으로 빌려주는 데 오히려 확장을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채상에 드는 돈이 어디로 가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들은 은행에 예금을 해놓겠죠. 돈이 16.2% 못 받으니까 은행 금리가 한 20% 해야 되니까 은행에 예출을 하겠죠. 열리 20% 정도로 내 도저히 성의 안 찬다는 분은 들고 주식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한국 시가총액이 40억 원에있어 40억 원. 주식시장도 아니죠. 이게 75년도에 550억이 됩니다. 자본시장이 13배가 순식간에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빚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즉 채권 형태로 돈을 원리금 상환이 있는 채권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그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73년부터 도 한국의 모든 지금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아는 모든 뭐 삼성 모든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도 일자리늘려 있는 거죠. 그래서 73년 1.4분기 때 72년 1.4분기에 비해서 전년동기대에 비해서 통상화해서 GNP, 그당시 GDP가 아니고 GNP로 계산을 했거든요. GNP가 19% 상승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뤄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 10월에 5일 쇼크를 맞았지만, 우리가 극복해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태극 72 계획은 뭐냐면, 그 당시 UNC가 전부 다, UN사가 전부 다 작전 계획을 만드니까, 서울을 고수하는 방어, 계획이 없었어요. 6.25 때수 서울을 철수합니다. 그리고 나 건강 줌에서 반격도 방격, 안 하고, 정제시키는 그런 게획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니들 못 믿겠다. 니들 다 나가더라도 한국군 순뇌부들한테 한국군 단독으로 수도권을 고수하고 이기에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을 해방시키는 반격계획을 수립하라. 그런데 그 당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세배가 많았거든요. 당연히 gdp도 많고 gni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출입합니다 그래 놓고 유엔사에 갑니다. 니들이 서울을 가든 안 가든 난 모르겠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거하 똑같은 거죠. 한국군 당국으로 올라가 버릴 테니까 6.25 때 봤지. 니들 38선의 전쟁 끝내려고 했는데 3사단을 시켜서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를 시켰더니 일주일 후에 메가다가 할수 없이 그러면 북진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저지르겠다. 그러니까 74년도에 502774로 적었냐면 2년 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다 보고하고 알겠다. 그러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가 그대로 작전 계획 바꿔줄게 하면서 수족군 고수 계획 그때 놓은 거 그리고 그때 군대 생활하신 분은 빵카 많이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정말 이악 물고 했다는 거고 학도 옥단 부활 뭐 70년대부터 국가총력전 연습 그리고 신의 양수가 78년 10일을 저희 노는 7일날 연합사령부를 형성, 어, 창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6.25가 나고 50년 7월 16일날 7월 14일날 어, 이 대통령의 서한에 의해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을 다 인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참전 16개국이 대한민국의 전시평시작전을 다 지키는 그 소위 말해서 회사였고요 한국은 그 지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함껏 전술과 미국의 조야의 여론을 움직여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연합사령부를 똑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세 가지였거든요. 평시에는 전쟁이 안 나도록 관리하는 영역 전쟁이 나면 싸우는 영역 싸우는 사람한테 병력, 장비, 물자 갖다 놓는 영역 세 가지인데 이게 유엔사 기능인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싸우는 영역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것만 떼서 연합사를 만들고 유엔군 사령부는 평시 전쟁이 안나도록 정전관리를 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연합사가 전방에서 열심히 싸울 동안 일본에 있는 후방 군수기지 일곱 개를 이용해서 을그 전투력, 병력하고 장비를 대준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핵심은 연합사죠. 그런데 한국은 그전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주주가아니었는데그 회사를 50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군안이 50대 5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하나도 없이 살살 잘 꼬셔서 홀딩 컴퍼니에 만들어서 갑자기 지분 50% 있는 대주주가 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제대로 한미동맹이 있신 강력한 플랫폼을 박정희라는 사람이 역전의 신의 한수로 만들어내서 그 덕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70년대에서 경험해서 길을 찾자. 첫 번째 정신적인 자세. 햄릿을 놨는데 햄릿이 문제를 냈죠.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순신이 답했습니다.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답이 우리 정신아치 1번이라 생각하고요. 어, 천사는 이제 안 내려옵니다. 천사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한국이 하도 어렵게 살아서 대한민국이 에, 어, 천사를 처음에 두명 내려보내줬어요. 한꺼번에 같이. 하나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미동맹을 딸려서 내보내줬어요. 그래도 해결이 잘안 돼. 그래서 곽정희 선사가 한강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네 번째 우리가 또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요 조교가 시범 한번두분 분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까지 시범 보여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다. 니들이 해. 내가 조교 시범 보여준 대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자주국방은 제2의 한강이기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전부 다 70인데 자주국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을 하게 되면 그게 관련되는 무기들이 다 첨단 무기인데 관련되는 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첨단 ICT, 복합소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노.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죽기 살기로 하면 더 힘이 나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제2의 국방의 자주국방의 자세로 이를 안고르고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뒤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자식과 손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우리도 세계 최강국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북인권 안보와 통일의 양날의 칼인데 혹시 그거 걱정되시죠 혹시 미국이 우리를 국제질서에 아까 카스라테프타민약처럼 버리게 되고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월남처럼 미국이 혹시 눈 감아버리고 북한을 선택하면 어떡하나. 근데 유일한 게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선택하지 못한 게 인권입니다. 인권, 저렇게 세계 최악의 인권 참화국인 미국이 국제정체상 이익이 있다더라도 인권 참화국인 북한하고 거리하기는 굉장히 여론상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빨리 인권특위를 만들어서 미국과서 북한의 인권에서 강력히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미국 깜짝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1980년 그 인기 전로나드 레이건 대통령이 카터 때 실패를 해서 이란 인질 구축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자기 국민들이 몇 년째 있으니까 이란하고 비밀 접촉을 했어요. 그 이란에서 무기 좀 이란 이라크 전이 버려지고 있는데 너희들 이라크한테만 무기 대해주고 그래서 내가 전선에서 애로사을 많다. 우리한테도 무기 좀 대해주라. 그래서 무기를 살짝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탈로가 났죠. 그 인기 좀 레이건 대통령도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입니다. 인권을 반드시 붙잡아야. 우리 안보를 지키는 또 중요한 무기가 되고요. 나아가서 구그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러서 붕괴시킨 것처럼 이건 역시 통일을 위한 절대 무기가 될수 있다. 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80년대에 미국이 안보의적인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나온 게 저유가입니다. 경제의 라이벌인 일본의 토대를 허무면서 나온 것이 프라자비에 의해서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엔고를 시켜서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미국이 저금리로 합니다. 양적 완화하는 거죠. 저금리, 원저 저유가 뭡니까? 삼저 호황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놨던 중앙학공업이 미국이 경제 라이벌과 안보 라이벌을 두들기면서 나왔던 결과물인 삼저 호황이 86년 이후에 중화공업대국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맹 잘줄 서면 1, 2등 싸움판에 쏠쏠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망하는 길로만 길로만 찾아가는 문재인 정부 이 정책으로 우리가 제동을 못 걸면 우리 폭망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이런 정책을 할수 없도록 우리가 정치 환경을 조성을 해서.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 우리 국회의원 다 떨어지겠다 하면 내부에서 바꿀 동력이 생기고 내년부터 잘하면 또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나아갈 방향을 푸지런히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알려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